백년전 나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시댁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조 판사를 지냈고 종수 거르는 영의정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만주로 떠났습니다. 남편과 그 형제들은 그곳에서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경제들의 독립투쟁을 주도한 사람은 남편 이회영이었습니다이 기록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회영과그 가족이 걸어간 독립의 여정입니다. 100년 전 압록강을 건너간 조선인 일가족의 행적을 담은 문서가 중국 현지에서 발견됐다. 그것은 동북 삼성 총독에게 보낸 한 장의 청원서 한인들은 총독에게 현지에서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원서를 작성한 한인 대표는 이회영이란 사람이었다 땅을 구입할 길이 막히자 이회영은 당시 중국 최고 권력자인 위안스카이를 찾아가 단판을 지었다 위안스카이는 동북 삼성 총독에게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총독은 입적 허가서를 내주고 땅 구입을 허락했다 중국 최고 권력자를 대면할 수 있었던 조선인 이회영. 그는 어떤 사람일까? 이회영의 아버지 이유승은 고종 초기 이조 판서를 지냈고 구촌 종숙 이유원은 영의정이었다. 이유승은 모두 육형제를 두었는데 그중 넷째가 이회영이다. 동생 이시영은 평안남도 관찰사 한성재판소장을 역임했다. 이렇듯 당대 최고위층이었던 이회영은 왜전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떠난 것일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 계기는 을사늑약에 체결했다. 이회영은 상동교회를 거점으로 동지들을 규합하고 국권 회복에 나섰다. 그는 이곳에 청년 학교를 열고 애국 계몽 운동을 펼치는 한편 비밀결사조직 신민회를 결성했다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와 함께 이회영은 울산 능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거사를 기획했다 그것이 바로 헤이그 특사사건이다 호종이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은밀히 특사를 파견해 일본의 만행을 알리도록 한일이였다 테이그 거사는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고 특사들은 현지에서 죽거나 망명했다 이 사건으로 고종은 일제에 의해 강제 폐위됐고 다음 날 대한제국의 군대는 해산됐다 해외에서 독립군을 양성해 빼앗긴 국권을 되찾겠다는 전략 이것이 신민회가 생각한 독립의 방안이었다 이회영은 즉각 기지의 물색을 위해 만주로 떠났다. 만주에서 돌아온 이회영은 형제들을 불러 모았다.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제안을 한다. 슬픈 일이외다. 이제 한일합방의 궤변을 당하여 나라가 외적에 속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명문자손으로 대일을 위해 죽을지언정. 외적치하에서 생명을 구도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기 온 가족이 해외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헌신하자는 이회영의 제안에 형제들은 흔쾌히 동의했다. 이회영 일가가 처음 도착한 곳은 중국 랴오닝성 류허현. 그들은 이곳을 거점으로 본격적인 독립군 기지 건설에 착수했다. 우선 안정적으로 식량과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회영과 한인들은 청학사를 결성했다. 경학사에는 부설학교로 신흥강습소도 설치됐는데 이것이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이다. 신흥무관학교는 일제에 의해 폐교될 때까지 약 10년간 3,500여 명의 생도를 배출했다. 만주로 망명한 지 3년 만에 이회영은 비밀리에 서울로 돌아왔다. 이 시기에 그는 일본 경찰이 체포돼 구금된 적이 있었다. 1915년 여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중 일제는 조선보안법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상설이 국내로 성낙형이란 사람을 보내서 고종을 해외로 탈출시키려다 발각된 사건이었다 이상설이 고종의 망명을 위해 접촉한 인물이 바로 이회영이었다 이회영은 경찰에게 이상설과의 관계를 집중 추궁당했지만 3주 만에 석방됐다 고종 망명 회의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유혜영은 또다시 거사를 시도했다 이번에는 장남의 혼인을 활용했다 이규학은 고종의 조카 딸과 결혼했는데 이들이 예식을 의논한다는 명분으로 궁궐을 드나들며 거사를 추진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고종이 사망한 것이다 유폐된 황제의 갑작스런 부고는 식민지 백성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백성들의 울부는 3일 운동으로 촉발됐다. 전국의 만세 소리로 들썩이던 그때 이회영은 중국으로 두 번째 망명을 떠난다. 3일 만세 운동은 해외의 망명 인사들을 고무시켰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상하이로 모여들었다.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임시의정원 회의에는 이회영도 동생 이시영과 함께 참여했다. 이회영은 임시정부 결성을 반기지 않았다. 정부를 세우면 자칫 감투 싸움에 매달리느라 독립운동을 소홀히 할까 걱정한 때문이다 상하이 임시정부와 결별한 이회영은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이회영의 집은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북적거리는 사랑방이었다. 베이징에 온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한 번씩은 거쳐가는 필수 코스였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면서 이회영은 독립의 방식을 고민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모든 단체가 독립이란 단일한 목표 아래 총집결하고 통일된 기구로 연합하는 것이었다. 이회영은 신채호와 함께 의열단의 무력투쟁도 지원했다 이들이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은 당시 독립운동 세력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식민지 통치기관의 파괴와 요인 암살 같은 직접 행동이었다 죽음을 감내한 투쟁을 통해서라도 이회영이 되찾고 싶어 했던 조국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의 어룩비에서 단추를 찾을 수 있다 그는 개인이 어떠한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자치공동체를 꿈꾸었다 최고 명문가의 자제로 전통적인 유교교육을 받은 사람이 갖기에는 매우 파격적인 사상이다. 그러나 십수년째 계속된 망명생활에도 독립은 쉽게 오지 않았다. 이회영의 살림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졌다. 빈민가를 전전하며 극도의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아내가 부쳐준 돈으로 간신히 연명하면서도 이회영의 마음은 오로지 독립의 일념뿐이었다 1932년 4월 일본군의 전승기념식이 열린 상하이 훙코우 공원에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연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 일본군 최고사령관을 처단한 것이다 윤봉길의 의거는 이회영에게도 적지 않은 자극이었다. 그는 상하이를 떠나 만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 의문의 기사가 보도됐다. 딸인 수상경찰서에서 한 노인이 목을 메고 숨졌다는 기사였다. 며칠 후 노인의 정체가 밝혀졌다. 그는 바로 이회영이었다. 이회영은 안중근 의사가 교수형을 당한 그 자리에서 똑같이 처형됐다. 나흘 동안 모진 고문을 받았지만 그는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은 채 끝내 절명하고 말았다. 치열했던 투사의 생애는 머나먼 이국에서 최후를 맞았다. 수백억이 넘는 재산과 가족마저 모두 독립운동을 위해 바친 이회영 일. 이들이 보여준 책임과 실천은 오늘 우리가 되살려야 할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할 역사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역사는 기억하고 아는 만큼 전진한다. 이회영, 그가 묻는다. 당신이 알고 있는 애국의 길은 무엇이냐?